사이사이에 칼집을 주세요 그런 다음 칼 끝으로 이렇게 한몇번 찔러주세요 그러면 힘줄이 꺼내집니다 용기에 액상요구르트 작은 것 4개가 한 260ml 되니까요 부어주시고 생강채청 한큰술 또는 생강채에다가 설탕 넣은 거 있죠 그것으로 맛을 냅니다 불을 끄고 밀어서 부추를 올려줍니다. 담으실 그릇에 부추를 깔고 돼지고기, 와 마늘, 대파, 익힌 것, 그 다음 밑에 남은 양념들을 위에 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요거르트로 맛을 낸 돼지고기 목살 구이를 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구이용으로 목심을 준비하였는데 허니들 목살이라고도 합니다. 지방과 살코기 비율이 적당하며 육즙도 풍부하여 가장 돼지고기의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삼겹살에 비해 지방이 적어 기름 이 많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가격도 삼겹살 보다 저렴하지만 부위용으로 이용하면 맛이 좋습니다 돼지고기 목침살 600g 요구르트 260ml 요구르트 작은거 4개입니다 된장 한 작은 술로 채워두면 두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두쪽의 양념으로 대파 흰 부분 두 대, 마늘 열 알, 후추 한 70g 정도, 마술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신간장 한 작은술 정도요, 생강 채청 한 큰술을 준비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위용으로 600g을 준비하니 내쪽입니다 목살을 준비했습니다. 진타올에 올려 고기의 물기를 닦아내고 사이사이에 칼집을 주세요 그런 다음 칼끝으로 이렇게 한몇번 찔러주세요 그러면 힘줄이 꺼내집니다돼지고기목수침은 칼집을 군데군데 넣어주면 힘줄이를 꺼어서 줄어들지 않고 고기가 예쁘게 마르게 굽히도록 됩니다. 돼지고기 두 쪽을 사용할 것이므로 채소는 더 준비하여 남은 두 쪽을 한번더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용기에 액상요구르트 작은 건 4개가 한 260ml 되니까요. 부어주시고 맛을 낼수 있게끔 된장 한 작은 술을 넣어 잘 섞어 돼지고기를 재워줍니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합니다. 요구르트와 된장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며 잡냄새도 없애줍니다. 그리고 된장은 간을 약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돼지고기 구이에 된장을 넣는 것은 우리나라 불고기의 원조를 알수 있는 맥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같이 대실이 채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마늘은 통째로 쓰시고 대파는 5cm로 그냥 잘라주세요. 부추도 한 5cm 정도를 잘라줍니다. 저는 생강청을 쓸 것인데요, 없으시면 생강을 얇게 쓸고 설탕을 한큰술로 넣어주세요. 생강을 채로 쓸어서 청으로 담근 것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저는 생강채 대신 생강채청 담근 것을 한큰술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생강이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하루 좀 지워둔 돼지고기를 키친타월로 올려서 이렇게 요구르트가 있는 부분만 닦아주세요. 그냥 씻지 마시고요. 생강, 채로 만든 청, 맛술, 청주 간장, 물엿과 채소가 준비되었습니다. 팬을 달고 돼지고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버터 한 조각을 팬 위에 올려서 향을 올립니다. 팬이 달궈지면 돼지고기 두 쪽을 올려 이렇게 한 면을 익히세요. 만지면 익혀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익히고, 마늘과 대파를 넣어서 익으면, 고기의 맛은 더 좋아지겠죠. 탕이 있으니까요. 돼지고기를 더잘 익히려면 시 요금을 덮어 익히면 더잘 익습니다. 잠깐만 덮어세요 이때 만약 물이 나오면 조금 닦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잘라서 드실 때 편리하도록 해줍니다. 맛을 낼수 있는 맛술 한 큰술과 물엿 한 큰술, 생강채청 한 큰술 또는 생강채에다가 설탕 넣은 거 있죠? 그것으로 맛을 냅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향이 들어가는 것이 씬더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간장 한 작은술을 넣어서 풍미를 더해주고 불을 끄고 밀어서 부추를 올려줍니다 담으실 그릇에 부추를 깔고 돼지고기와 마늘, 대파 익힌 것. 그다음 밑에 남은 양념들을 위에 올려줍니다. 특별한 날에 아니면 평범한 날에도 특별하게 해서 드셔보세요. 맛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